안녕하세요. 홍하나입니다. 이 화면 아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도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예약을 했더니 구비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. 하지만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습니다. 같이 보실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사원 어, 아나운서 홍영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코로나 백신 엔 화이자 1차 복종을 맞으러 어, 선사체국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컨디션은 어, 굉장히 좋고 약간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뭐, 또 작성 안 하셨죠? 네. 여기서 작성하세요. 1번으로 가세요 네, 침묵 보는 식으로. 이쪽으로 가주세요.